오늘은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하나의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무리가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부로고노와 니가 로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셀철치에 대한 메시지에서 교회로 사는 게 뭔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은 어, 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바라볼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성경적인 그 문제 해결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안해 주셨던 어떤 어떤 소망은 아, 이런 방식이 결국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들, 교회든 뭔 기업이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움직이고 기계로만 진행되는 그런 데 말고, 일단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는 곳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자매들끼리 또 남매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늘 우리는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났는데 쟤는 왜 저럴까 하는 이런 생각들 늘 우리는 다툼과 분쟁이 일상이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늘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기업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넘어 더큰 효율과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 사용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때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 세상과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구별된 방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문제를 마주할 때 이것을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지 또한 초대교회의 어떤 움직임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내가 어 나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었는데 아 이게 세상적인 영향력이구나 세상적인 구조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길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 교회는 오순절 사건으로 통해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수굴토 이름으로 침례와 세례를 받는 이들이 일어났고 하루에도 3천 명, ,000명, 5천 명씩 늘어나서 대략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대략 2만 명 정도 된큰 대형 교회로 성장했다고 라 봅니다 어, 예루살렘 성의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120명에서 거의 2만 명여자애들 어, 어, 어린아이부터 과부까지 다 포함하여 2만 명 정도 되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일,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질적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또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도들에게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교회에게 박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당시 유대교 중심의 산내들인 공예회가 제자들을 제 불러서 사도들을 불러서 핍박과 고난을 줍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책짓질도 받습니다 협박도 받아요 그런데 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확실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질인으로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행할 때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예요. 교인이 많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가 많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자들입니다. 팬이 아니라 팔로워입니다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겠다는 것. 어떠한 대가를 지불어서라도 주님이 나의 왕대심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어떠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행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문제,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목적은 바로 제자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모든 조직도, 제도도, 운영도, 시스템도, 프로그램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어, 뭔가 자원봉사나 성교 갔을 때 배식해 본적 있으세요? 배식, 저도 배식을 해봤는데, 배식을 하다가... 이 사람이 저한테 아는 척하거나 아는 사람이면 여러분 소세지 하나 더 주지 않아요? 그죠? 아우... 안 그런가요?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라면 아 그래... 티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먼저 배식하고 또 아우, 팔이 아니 구우니까 아우 긴집사 아우 요즘 뭐했어 아우 권사님 뭐했어 주다 보니까 소세지 하나 던져주다 보니까 옷이 들어왔는데 조금 아 이건 아 이거 조금 괜찮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히브리파 가부들에게 주다 보니까 어떻게요? 상대적으로 헬라파 가부들이 어? 우리는 왜밥 없어? 교회가 왜 이래? 이게 교회야? 처음에는 혼자 투덜거렸을 거예요. 그래, 교회 사장도 있겠지. 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작은 말들이 불만과 이젠 교회의 큰 문제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구제라는 이 얘기는 음식을 나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봉사나 직분이란 단어로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그러니까 늘 밥이 문제예요. 밥이 문제예요. 교회는 밥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는 카레 먹어요. 오늘 짜장, 오늘 짜장 나오는데요, 여러분. 네, 짜장 드시면서 또 아, 난 짜장은 싫어, 카레가 좋은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자기 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로 일나요 헬라파 과부들이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 사람 왜 차별하냐? 고 이런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기시미 이치로라는 일본 심리학자가 낸 책이에요. 주된 내용은 그거죠. 어, 실패해도 도전하라. 이런 동기부여적인 책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일이 많죠. 그죠? 특히 물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단체나 교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과부를 돕는 것은 성교이잖아요. 성결한 말이에요.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예요. 이더예요 혹은 여러분 목회자예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해결 방식을 선택하시겠어요?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제가, 제가 24살부터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었던 방식들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구제가 있고,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까? 고민해 봤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 아, 이 문제가 뭐지? 어, 아, 결국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니까 이 차별을 없애면 되겠네. 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차별을 없애려면 구제의 양을 늘리면 되겠네. 간단하잖아요. 부족하니까 늘리면 돼요. 혹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 한 주는 헬라파가 먼저 배급을 받고, 그 다음 주는 히브리파가 배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어? 불만이 없어지겠네? 여러분, 이런 방법 선택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상한 방법 얘기하나요? 보편적이고, 우리가 흔히들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급을, 순서를 바꾸고,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되냐면, 예산이 늘어야 돼요. 그죠? 예산이 늘리려면 교회에서 예산이 늘리는 방법이 뭐예요?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바자회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꾸며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자동으로 되나요? 또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겠죠? 아, 권사님, 이번에 바자회 청교해야 돼. 사람들 끌어모으고 배식할 때도 아우 집사님, 이거 해야 돼. 끌어모으고. 이런 방식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구제했기 때문에 교회가 불안으니까 이거 아예 하지 맙시다 구하러 뭐하러 이거 합니까 우리 다른 거할 것도 많은데 그냥 알아서 다 알아서 그냥 식사하시라고 그냥 놔둡시다 아예 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은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헬라파랑 히브리파랑 나눕시다 각자 알아서 각자 각자의 방식으로 과보를 책임지시다 마치 KM과 EM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거 없는 얘기 지어낸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까지 미니스트리 하면서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빨리 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했던 마음이 더큰 거예요 아예, 교회는 분란이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마무리 되자 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런 심리 아닐까요? 아, 이것이 더 효율적이야 이것이 더 유인을 남겨 라고 하는 세상과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세상의 조직을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크고 자는 문제, 색깔과 모양만 다르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에서 그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방식과 구조를 사용한다면 그 와중에서도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핵심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절을 살펴볼게요. 이 절에 1 2 사도가 모든 제단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이 과보들의 사태의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차별이에요, 그죠? 차별적 대우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진단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서울이 역에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드러나 있는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사도들은요 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놀았을까요? 아니요 밤낮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밤낮으로 구제에 뛰어다녔을 거예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왜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더 나아가 사도들이 왜 말씀으로 최우선을 두지 않고 굳이 더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돼요. 2023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듣고 들을지어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보는 시스템에 취중되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사역이 얼마나 중독적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저도 오랫동안 뉴스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유스 아이들은 조금만 만져도 뭐훌컹훌 변해요. 안 변하는 애들도 있지만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얘네들 한번 수련에 갔다 오고 코스타 보내고 하면 눈빛이 달라져와요. 그러면 뭘 해도 먹힐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즉각, 즉각 뭔가 변화를 보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힘을 줍니다. 사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 중독에 걸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이니까. 보이니까. 내 사도들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도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그 죄를 하다 보니까 사역의 열매들이 보이네. 이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하나님, 충종하는 자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결과와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열매들에게 마음이 빼앗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거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의 나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껴두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신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요.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감당하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해요. 야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다. 야나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지 아 우리 목사님 나 없으면 큰일 나여러 택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수영 목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어떤 현상들과 존경과 열매들을 보는 순간 자꾸 착각해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착각해요 저는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데 주방봉사하고 교사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예배 안 드리세요? 그랬더니 해, 목사님 이거 하면서 다 예배 드려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할렐루야 교회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밥하고 준비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사로 성기면서 예배 안 드리고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교훈을 들으셔야 돼요 없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교회는요 뭘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러 오려고 이 교회에 오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었고내 안에 생명이었는데 자꾸 일을 하면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교육자들은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행정 목사 뭐 이런 타이틀 너무 싫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행정하고 성도 돌보고 설교 준비는 하나도 안 해요 저는 그런 교회 이상하다고 봅니다 가르치는 자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저는 교육자라고 봅니다 부족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쓰길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 성도들도 함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라 믿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문제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요 죄송해요 목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역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과부들의 차별, 대우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자기네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방향성은요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거할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제하고 성교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성교하는데 말씀 없이 성교하면 그냥 NGO 단체고요. 말씀 없이 교제하면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셀 그룹도 여러분들 물론 어떻게 지내서 안부 묻는 거다 중요하지만 말씀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셀 그룹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 이제 평수도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요. 이번 주부터 공사 들어가거든요. 할거 많습니다. 쓰레기도 죽고페인트 칠하고 우리가 할거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말씀 없는 교회 다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성령 공동체고 세상과 구별되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 공동체예요. 이걸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약만 그런가요? 구역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표현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어, 이사의 55장 말씀 듣고 들을지어다. 들어야지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이에요 많은 성격 공부를 공부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과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사역과 말씀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운다고 라 말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런데요 소망인 이유는 창조주의 운행 법칙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만이 소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가 움직일 때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벤쿠버 땅에이 랭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불로불로 기도하도, 말씀 없이 기도하면 다 꽹가리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건, 저희 아침 예배 시작하잖아요. 아침 예배, 여러분 뭐 6시 시작면 8시가 전 상관없어요. 오늘 목사님의 목소리 걸걸하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듣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되시기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녁 8시에 어머, 땡쳤네, 기도해야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면 거룩한 루틴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워요 그데 여러분 이 거룩한 루틴이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갈 힘을 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어디서 여러분 능력을 찾으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소유를 누려야지만 여러분이 능력이 생길 거라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여러분 능력이 생길 거라 생각해요 세상의 방식은 여전히 취하고 내이윤을 취하고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공민하고 그 방식으로 추구하지만 우리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애슈버리에 임했던 어떤 이 영적 운동이 하나의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캠퍼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받고 가장 어려워했던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불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마음이 치유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부분을 좀 봤어요 저는 어,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세대들을 계속 일으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자, 7명의 사람을 세우는데 아주 독특해요. 자, 사도들이 건세와 건의가 있어요. 그냥 임명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뽑으라.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사람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뽑아라 해요. 자, 뽑는데 일곱 명이 선택되는데 여러분 이 일곱 명의 이름을 다 보세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파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헬라파에서 다 뽑힌 거예요 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좀 비율이 맞아야 되지 않아?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좀 맞아야 되지 않아? 3대 4? 한 5대 2? 이 정도 이게 좀 적절하지 않아? 라고 충분하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사람들 세우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한 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하기 쉬워요 네, 성령에 충만해야지만 말씀을 말씀으로 볼수 있고 기도를 기도로 풀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만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는데 사람들에게 욕 먹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야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요? 어? 말은 어? 저렇게 아름다울까 뭐 교회에서 여러 봤어요. 여러분. 본질을 보셔야 된다고요.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아요. 성품과 인품이바뀌고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칭찬을 안 받아요. 저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님 눈이 찢어져서 무서워가 아니라 아우 목사님 그 눈을 통해서 아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꾸 울을 쓰려고 하는데 요즘 이게 보조개도 세우려고 자꾸 억지로 웃고 그래요 미남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웃는 연습을 하는 건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관없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더니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7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요 교인이 늘었다고 말해요? 제자가 늘었다고 말해요? 제자가 늘었어요 말씀이 왕성하니 교회 프로그램이 시원찬란한 뭐 미디어가 뭐 예배가 이거 아니에요 말씀이 왕성하니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다는 건 하나님 중심적 삶 예배적 삶의 회복을 의미해요 주의 통치와 다스림의 회복을 의미해요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허다한 제사장도 돌아와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를 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되는 그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룹이에요 그죠? 구약의 정통과 틀에 핵심 멤버란 말이야.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막이 끊어지고 어느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진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여전히 종교적인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20년, 30년 믿어도 기질과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내 할렐루야 교회도, 사님 교회통에서 말씀이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들이 선포되어졌을 때 저는 강팍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께 참 힘든 시대에 살아요 지금.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요소 속에서 예수가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언제요? 말씀이 왕성해지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성행의 역사가 필요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가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성교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구제하는 거고 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거 놓치면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에게 주셨던 이 말씀 다시 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원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의 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믿음으로 실천하는 행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직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송도 됩시다 할렐루야